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을버스와 함께 세계일주한 은수아빠 임태기입니다. 오늘 날씨도 완전 신박! 네, 마음도 신박! 두근두근된 마음으로 덕적도록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배를 타려면 이거 꼭 확인해야 되고요. 주민록증 없으면 못 들어가십니다. 와 지금 인천대교 밑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거인나라여가지고 바지까르기 밑으로 내려가는 기분이야 <웃음>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이다 대한민국에 딱 둘이야 육지로 세계일조 바다로 세계일조 <웃음> 엄청난데 나랑 같이 사방여행좀 하고 아 좋죠. 덕적도에 게 유명한 근데 오늘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노을이 또 그렇게 좋다네 아, 서야는 노을이죠 에, 노을하고 해변가 보면서 <웃음> <웃음> 나 두겹지 택배라고 해가지고 커다란 그 엄청나게 큰 꽃이 나왔을 텐데 이야 이 메리가 캠핑크가 된단 말이에요? 이야 멋지다 오 밀림 같아그 소나무도 굉장히 많네요 오야 특이하잖아 독립만세는 이게 전국적으로 안한 데가 없구나.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그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다. <웃음> 와, 자연 그대로 예술품들을 네. 전시해놓은 전시장 같아요. 와... 산책로를 만들 가치가 있네요, 가치가. 무슨 예,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거, 요정의 예, 나라. 예, 같은 그러니까. 여기 영화, 저, 어. 저기, 세트장으로 써에오것 써도 써도 같은데? 밤 오면 다 깨어나지 않을까? 네. 난 소나무, 이렇게 멋있는 소나무, 충분해. 와. 네. 와.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것 같아. 예. 이... 네, 육상선수. 딱 달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덕적대 와가지고 없는 게 하나 있네. 도로, 도로에 도로 신호등이, 신호등이 없네. 아, 이게 신호등인가요? 네. 아, 소원네 무슨 카페 이름이 호박이 호박? <웃음> 아, 약간 색깔 안 어울리는데 여기가 호박이 특산지라고. 아, 진짜요? 여 호박도 있잖아, 상징물로. 호박도 오 있는데. 오, 재밌네데 드셨는지 재밌 안녕하세요. 여기 빵도 이거 호박이 들어간 거예요? 호박 맞 하나 단호박이 있 하나 그리고 좀 단호박 들어간 빵. 박호박오 이게 호박 식 이렇게 됐네. 야, 비주얼도 사. 음. 자, 얘요. 틀은 아니지만. <웃음> <웃음> 빵이 들리시 빵이 응. 담백해서 니가고잘어울 근데 이게 얼굴이 예뻐지는 음식이네 왜냐면 호박는 아, 얼굴에 붓기를 빼니까 얼굴이 조그마지잖아 봐봐 <웃음> <웃음> 단호박을 생산하게 되면 좋은 상품으로 생산하셨어요? 되게 네, 예. 어, 판매되는 것이고요. 아, 모양이 쁘지 않다거나 당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써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농가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전량 수매를 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빵이나 종류 또 앞으로 정해질 메뉴들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슬로건이 단호박은 집인한데 노부가 만드는 빵이라서 솔직함, 응. 진솔함 이런 걸알아주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아, 한번 있겠습니다. 이 섬을 바다에서 바라보자 그래 볼까요? 여듯하고. 아 그거 멋있겠다. 섬, 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김선장 때문에 내가 호강을 하네. 아이고. <웃음> 아 이걸 <웃음> 봐야 되는거야? 이걸 봐야돼 <웃음> 헤드를 보고 하고 <무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웃음> 같은 면수도 많이 다르네 이그 여행지 그 요트하고 자동차의 포즈 봐라 포즈 봐야 이제 모델 다 됐어 그 방향까지 신경쓰고 렌지 바위 옆에 가면 좀 있을 것같은 수심도 깊어야 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정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냥 물고기 많은 데가서 하나 다 잡잡해요. 제가 호가 낚시 인텍이잖아. <웃음> 오늘 차박할 때저역하는 응. 걸로 합시다. 오케이. 저녁 네, 했습니다자 갑니다. 하나 둘. 네, 입질을 해요. 별로 없을 것 같아. 입질을 하는데. 잠깐. 오, 오, 오, 장어. 역시 장어였구나. 20cm, 20cm 넘었네 아 이거로 떻게 하면 좋아요 길이가 대략 한 25에서 27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곱, 이 어디 걸려가지고 나가라 <웃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낚시실을 마무리 짓게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마리 잡혀주네요 야, 진짜 뭐 낚시 내기를 했는데 뭐 고기 같지도 않은 거 잡아가지고, 그래 <웃음> 내가 진거진 거니까. 돌, <목소리도> 돌. <목소리도> 장 엄청 봤는데. <웃음> 체킹이에 올라가는 어 다리자 보호하고 이 오! 내려가오면서착이 당기면 어하. 이제 거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서 보여. 이 너무 기거 아니야? 오텐트좀 쳐본 오빠 짧은 시간에 멋지게 펴졌네요 와 이게 와. 여기서 <웃음> 1m 한몇 세치 올라왔는데 1m 좀 넘게, 2m 올라갔구나 2m 올라왔는데 <웃음> 세상 보는 시야가 달라져 아 진짜? 올라와 봤지 오케이 올라와. 오케이 오, 크싱도 고저 앞에 전망을 좀봐와 <웃음> 라는데야 어, 이게 사람들이 이래서 네. 이래서 차박 차박하나 보다. 어? 요 응, 조금 올라왔는데 이전망좀 봐봐. 어, 기가 막힌. 이 신발 주머니까지. <웃음> 귀여워, 엄청 귀엽게. 기 있습니다. <웃음> 신발 주머니 사고. 신발. 우, 야 오, 진짜 넓어. <웃음> 오 아니 여기 완전 들어가도 발이야 발부... 여기 뭐 2m 차가 조그만 가지고 어, 저 안에서 어떻게 잠을 자나 그랬더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네 지붕이 아 올라가도 충분, 잘안올라 충분했어, 충분했어 충분했어 야오이 음 개방감 오이 하늘이 뚫렸잖아야아이 소나무 종이가 많네 이건 적성이 아니에요 또 달라 그거 색깔이 또 다르잖아, 그렇죠? 어, 저거는 왜송 아닌가? 우리 필드 계속 잘 지켜야죠. 빨리 가서 끓이세요. 오늘 졌으니까. 나 여기 높은데서 지켜봐야 되겠다. 잘 끓이나 못 끓이나. 라면 끓이러 가자. 이 부분을 먼저 잘라서. 육수를 냈때 끓이는 겁니다. 육수를 낼때 끓여요. 네, 물이 끓기 전에 물과 함께 소스를 먼저 넣는 거예요. 와, 이 말에도 매워 보입니다. 덕적도산 메이드 인 덕적도. 이 대파는 세개 부분으로 나누면 습니다 파란 이파리, 핀 부분, 아래 부분, 뿌리, 뿌리와. 흰 부분에 단맛과 수분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을 음. 끓을 때 같이 넣으면 우리 육수가 맛이 풍부해지고 어. 이 파란 부분은 우리가 이거 파 이렇게 할때 눈물이 나는 거는 순전히 여기서 나오는 그것들 음. 그래서 이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거를 어른들이 이렇게 가지고 <웃음> 이마에다가 아. <웃음> 이렇게 아, 붙어 붙죠? 붙어. 네. 붙여가지고 네. 이제 이 부분을 쓰면 여기서 이제 진액의 그 풍말이 나지잖아. 눈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거든. 그걸 여기서 중화시키는 거지. 파란 부분은 이제 모든 면에는 뭐가 들어가 국수 같은 데맨 위에 뿌리는 거. 버핑. 하... 역시. 음. 다둥부는 아, 단순히 그냥 이게 좁으니까. 작으니까. 그렇죠. 아, 매워. 아우 벌써 매워. 탱글탱글하잖아. 아, 진짜 그러네. 톡톡지 마지 않자. 어? 사람이나 면이나 톡톡 젓 하면. 쪽쪽. 아, 클라매 이거. 아니, 맵지 않다니까? 어때? 맛이 탱글탱글하지. 일단 면이. 음. 어 음. 오, 면 좋아요. 아까 냄새때 매운 거에 내가 좀 쫄은 거 같아요. 그렇지? 야, 근데 실제로 많이 안 매워요. 입 속에 들어가면 안 매워. 요 음. 근데 왜 입술이 싫어 오기 시작하죠? 앰블루스 오는 시간과 입술이 르는 시간이 비슷하게 <웃음> <웃음> 오면 쇠로 입술이 살금살금 아, 맞죠 배우니 아, 진짜 맛있어 음. 더 끓이면 안돼 이거 네. <웃음> <웃음> 아주 오늘 하루 에, 이 어, 차방여행 덕적도에서의 차방여행 최고입니다 아, 최고였어요 네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요트만 타고 다녔지, 육지에 올라와서 이렇게 차박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음. 저는 그 요트와 차박여행을 이렇게 같이 접목시킨다는 것은 그게 새로운 아이디어였고, 참신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초,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아이, 저기 있어요? 저 관광 프로그램이? 네, 처음이죠. 네, 이런 프로그램 없어요. 이거는 이 차박여행이 이 렌트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들, 연합체하고 음. 이 독촉도에 있는 살고 계시는 주민들하고의 그 공동체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윈윈하는 음. 그 소득도 생기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좋은 관광지를 소, 네. 그 관광지를 즐기게 하는 거를 제공하면서 윈윈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음. 관광 상품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앞으로 우리 지자체나 마을들이 아.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준거 어, 진짜. 협동체, 협동체 만들고 음. 상품 개발하고 음. 보니까 도시하별 차이 없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아, 자연스러운 게뭐 쇼핑도 뭐 제대로 잘할수 예, 있고. 슈퍼마켓 그지, 음, 카페 뭐. 예쁘지. 음. 아뭐 부족한 게 전혀 없어가지고 음. 네,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저기 위층 양반, 네. 내가 소음에 좀 민감하니까 네. 그래 소음 좀 주의해 주세요. 네네. 먹을 뭐때 네. 있는데 뭐 시끄럽겠어요? 층간소음 우리 주의합시다. 에티 <웃음> 야, 아, 어, 여기 되게 나름 재밌네. 이게 동심을 자극하네. 내집 같아요. 내집 같고. 사방에 다 뚫려 있으니까 시원하네. 이렇게 휴대폰 보니까 아주 뭐 부족한가 없네. 뭐. 임 작가님, 아직도 자? 안더워 밑에는? 임 작가님, 아직도 자요? 아유, 안더워 밑에는? 위에는 더워가지고 더못 자겠어. 해가 뜨니까. 잘 잤어요? 잘 잤죠. 잤어. <웃음> 기지가 아 이게, 처음이라 조금 접는데. 접혀 풀렀는데. 예, 그런 대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예. 제법, 제법 예. 심플하게, 그죠? 어. 자 어때요? 잠잘 때,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요 안락했어요? 예. 뭐, 요트라 별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네 명의 식구가 와서 지내기에는 널널한, 뭐. 환기창도 충분했고. <웃음> 해가 뜨면은 이제 좀 더워지는데 그 전까지 괜찮았어요. 해가 뜨면 이제 바다에 가서 놀고 <웃음> 네, 그러니까. 산에 가서 놀고 <웃음> 맞아요, 맞아요. 맛있는 거 먹고 네. 이러면 되는 거니까 바닷가로 가볼까요 갑시다. 곳이시 오늘 수영하는 시간은 <친구는> 없나? <웃음> 오우 물을 내려가 봅시다 야 진짜 끝내주네 이돌 예쁘다 이거 뭐 같을까? 돌. <웃음> 돌 음, 말고, 이거 딱 보면. 짱돌. 짱. 밤 같지 않아, 밤. 아, 밤. 아, 약간, 아, 그러네, 그렇게 밤, 밤. 응. 밤. 관찰력. <웃음> 먹어봐. 아니, 무슨, 그런, 외계 행성에, 행성에 와가지고, 보는 그런, 귀한 그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저기에서, 우주선 하나,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조난당해가지고, 막 하는 장면을 저기서 근접해 찍어도 누가 뭐라지 않겠다. 아 거기 덕적도야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아니 돌이 어쩌면 이렇게 이을까 그리고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있고 이 몽돌 해변은 뭐라고 이 흠을 잡을 수가 없다. 자연 하나. 음. 대한민국에 딱 둘이야. 육지로 세계 일주, 바다로 세계 일주. <웃음> 내가 캠핑크가 된단 말이에요? 딱! 비슷대지 넘었어. 이거 너무 기가 에힌거 아니야? 어? 저 앞에 전망을 좀. 와. 오. 아니, 여기 완전 들어가도 발금 이야. 야, 여기 뭐 2m. 오. 이 개방감. 오,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동심을 자극하네. 여러분, 요트만 타고 다녔지, 육지에 올라와서 이렇게 차박을 하려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였고, 참신한 아이디어였던 다 최고였어요. 덕적대에서의 차박이 최고입니다! 아우, 잘 놀았다.